이제 미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역, 미역. 미, 미, 예, 예, 미역.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표. 이게좋아이이게 이기조아, 이물조아이기조이이제조을 이기조아, 이기조아, 아이기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수유 아, 고유로 <웃음> 산모 산모에게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10분 정도. 10분? 응. 5분에서 10분 정도. 최선인 3분에도 모일 것같던데 3분에도요. <웃음> 왜이 미역국이 좋나? 미역국이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피부 미용에도 이렇게 칼슘 많아요. 칼슘 우유보다 우유보다 몇 배? 12배인가 16배인가 될거예요 12배? 네? 아, 16배 정도? 오오리 네. 카타 정도 된다고 이렇게 오, 들었어요. 카샤르페인으 카샤, 카샤, 카샤, 카샤? 카샤. 네. 그리고 미네랄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요즘 현대인들이 미네랄이 부족하다고 해요. 네. 칼로리가, 네. 칼로리가 1 9 g 에1 9 g 에 12칼로리 정도, 12칼로리. 그러니까 칼로리가. 어, 우리 신랑. 좀 공부 잘했네 참말로. <웃음> 소고기가. 소고기. 소고기. 아니면, 소고기. 네. 소고기라든지. 아니면은, 데니즈유른네리데니즈유른네리 네. 터키에서는 네. 쿠시밭이 많이 있죠. 쿠시밭이. 잘라놓은 고기도 있고. 그리고 어.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뭐간 고기, 크리마로 네. 해도. 우리 보통 뭐 음. 크리마로 만드는 거지? 어. 터키에서는 사실 이제 데니즈유른네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뭐 바닷가 쪽에서나 이제 접하 올리고. 어렵고. 그리고 어떤 친구가 이 새우를 보고 돼지역이라고, 벌레! 벌레라고! 오! 벌레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이건 다 지역,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평생토록 살다가, 이거 한 번도 못 보면 이게 정말 벌레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제작용 2에 한번 미역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역국과 소고기 이제 미역이 불릴 때까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여기서 먹는 이유가 생일날 너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낳는데예 이거. 그래서 생일날 이제 축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미국을 게까예 김, 도 요순이야. 아, 요순. 요순인 우리 이 우리 에수이 이거는 <Tribut> 한국 um <imagining> 고래 잡어 진척이세 나라 도에만 먹는 걸로 이렇게 음, 보여지고 있어. 미역 나라, 미역 있고 미역. 그리고 김 있고 음, 김 있고 김김 있죠 우리 아 한우 있어? 고래대 김밥. 네. 아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제일 김. 좋아해. 진짜 맛있어 이거 아껴서 음. 먹고 있어 이거 야 이거 아, 알파산 임신할 때이기 나왔을 때 이거. 이거. 이게 나왔어, 그래서 저, 이것만 먹고 살았어. 김을 장인들도 좋아해. 음. 장모님도 좋아해. 너무 <웃음> 좋아해. 어, 어, 아버지그 미역국도 어, 너무 좋아해. 미역도 좋아 해. 되 네. 바삭바삭한 양반들. 우리 음. 저희가 스폰서 받는거 아닙니다. 스폰서 받으면 좋지. 정말로. <웃음> 뭐, 우리 이번에 한국을 못가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친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부터. 미역 미역 떨어지고 다 떨어졌네. 토시 코시 코시 코시 코시 코시 코시 코시. 이제 만들까요? 아, 막 오빠, 봐. 인디티브 타임 튜브 튜브 마이 때. 아, 벌요 어. 어. <웃음> 아, s <웃음> 써요 아, 아, 요 아, 요 아, 아, 아, 아, 지금, 애잔 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한국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죠. 어,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애잔 소리 듣고, 무서워, 무서워가지고. <웃음> 무서웠어. 왜 뭐야, 도대체. <웃음>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애잔은 몰랐어, 한두 있을 때. 야, 알고는 아, 알고는 아, 있었지. 알고는 아, 있었지, 아, 알고는 있었는데. 어떻게 몰랐어? 아, 알고는 했지. 고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를 이렇게 쿠시바시, 쿠시바시라고 그래. 쿠시바시가 어떻게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쿠시바시, 새머리, 세대가리. <웃음> <웃음> 아니, 저 표현을 해서 세대가리. 이런 세대가리. <웃음> 응? 한국에서 세, 세대가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한국에서? 세대가리, 멍청이, 바보. 쿠시베인네.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아니 쿠시베인데 있어. 베인 베인. 베인, 응. <웃음> 이미 세대가리 같은. 닭대가리라고 있 닭대가리. 아이들이 먹기 좋도록 좀 이렇게 잘게 잘게 좀잘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음, 보통 아이들 오, 없는 집에서는 뭐 크게 크게 해도 되고요 음, 그렇는데. 예, 미스크림은요? 음. 우리는 보통 아, 크리마 아, 간 아, 고기로 간 고기로 아, 저는 아, 네, 미역국을 합니다. 저는 소고기 미역국보다 나는 음. 데니즈 유르넬. 해 어, 해산물로 하는 조개 그 니즈 가공로로 응. 하는 미국 국을 좋아하죠 한국 가면은 소고기는 응. 절대 안 먹습니다. 제발 좀 고기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웃음> 한국 가면. 한국에서 고기 비싼데. 한국에서는 고기 정말 비싸요. 어 이거. 이케서 그럼 2 5 0 달러를 썼어. 아마 400달러로 썼어. 400 달러. 어쩌. 응. 아이셰가 보내 준그 사진 아이셰는 저 사과 12개 685리라. 아 685리라. 그것도 그래. 이제 서물용 쪽팔려. 밑에 애도 쪽팔려. 아, 얘도 팔려. 살기 힘들어요, 한국이. 그래서 음. 잘 살지, 사잘힘들긴 힘들어. <웃음> 잘 살잖아. 힘들지만 은재밌게잘 재밌게 살아. 저는 응.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은 너무 재밌어요. 부럽게 재밌다고 해요. 재밌다고 생각하고. 한국은 정말 재밌지?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는 나라예요. 24시간 어, 동안. 것도 풀이야 풀. 일란 때도 그렇고. 어. 일도 그렇고 노는 것도 어, 그렇고. <웃음> 그렇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한국은 또 9시 되면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하네요. 떡떡떡에서 불을 땡겨서 이 위에다가 기름을 먼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참기름. 이렇게 해서 샀어요? 인터넷으로. 제가 다에 m 비를입고 인터넷에 샀어요. 인터넷? 이렇게 해서. 두 스푼에서 세 스푼 정도로 참기름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고기를 넣습니다. 고기.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 많이 팍 넣으시고요. 고기 나 별로 안좋아한다. 하시면은 조금만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고기 살 돈이 없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고기 살건 없다. 한국에는 정말 마법 같은 가루가 있어요. 모든 음식에 최고의 맛을 내주는 마법 같은 가루가 있는데 이것은 터키에서는 사실 필요 없는 가루인데 이게 한국의 문화적인 궁금증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한국 음식 다 만들어. 이것은 <웃음> 짜잔 이거. <이런>. 맛이다. <웃음> 고향의 맛 탓이다. 고향. 맹맥. 아, 고양의 맛. 하드. 다시다. 새 고기. 고양의 맛 다시다. 고의맛 <웃음> <돼>. 아. <웃음> 예. 지금 미역국 만들면서 별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죠. 뭐저치 치즈. 이랑 있 아비 아. 아. <웃음> 아. 자, 짜자 됐네. 자, 미역. 도 미역. 미역을 한번 이렇게 헹궈주고요. 이렇게 물기를 딱 짜주, 짜주고 있어요. 짜주는. 다음에, 바로 이 팬에다가, 이렇게 가위, 마카스로 잘라서, 잘게 잘게 잘라주면 아이들도 먹기 더 편해요. 편하게 먹을 수 있겠죠. 마늘은 모든 음식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한국의 음식은. 마늘. 많이 팍팍팍팍! 네, 많이 좋아해. 예, 네, 많이. 예. 시앙이도, 네. 어? 간장도 다. 비크시키, 탈마. 에테르, 테르더넣어주시고 그래서 음. 딱 넣어주면 어게해요 아. 야, 이게. 넣어도 되죠? 아, 넣어도 되죠? 넣고. 아. 이렇게 물을 썩 넣으면은, 예, 네, 됐어요. 이제 물을 이렇게 센불로. 뽀글뽀글 뽀글뽀글 뽀글. 끓이면 되겠습니다. 센 불로 입니다 뽀글뽀글 문 닫고요.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는 게 미역국 네, 만약 이 비디오 올리고 계속해서 어, 한국 음식터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 올려주세요 하면은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하면은 저기 다른 한국 요리 만드는 채널들이 위기를 느끼지 않을까 나는 혼자만의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전혀 그럴 일은 없어요. <웃음> 자 기다려 봅시다. 기다려 봅시다. 기다려 봅시다. 맛있게 먹자. 15분 정도 끓인 것 같아요. 자, 보십시다. 아, 자, 봅시다. 봅시다. 와, 뽀얗게 맛있겠다. 이렇게 났네요. 이곳에다가는 뭐? 소고기에다가요? 소금, 간장, 다진 마늘. 어, 소고기는 참기름에다 이렇게 볶다가, 육즙도 이렇게 볶고, 소금 넣고, 그리고 간장도 이렇게, 한 큰술이나 두 큰술 정도 맛있다. 넣고요. 맛있어, 아, 진짜. 그거 케믹스 이 말이야. 케믹스. 그, 케믹스가 있으면은, 봐봐. 케믹스도 넣으면 되겠고요. 없으면 맹물로. 음, 고양이 맛, 다시다 맛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시다 안는데었어 네, 안 넣었어요. 나시도 없는 부엌에서 살고 싶었어요. 여기는 김치찌개. 김치찌개 지금 김치찌개 오늘 m c 만들었는데 여기는 Kimchi, Kimchi, Kimchi, Kimchi, Kimchi, Kimchi, Kimchi, 거? i <목일> <참> 나ça... 응? <웃음> 어, 야 c h i Kimchi, Kimchi, 질감이 약간 푸석푸석 떨어진 것 같아요. 어제는 정말 반짝반짝하니 맛. 맛있...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이거 넣을게요. 송복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우즈베키스탄 하니까 이 터키 분들이 나를 보고 가장 많이 부르는 말. 너 중국에서 왔냐? 두 번째. 일본 사람이냐? 세 번째. 한국 사람 아니에요? 우즈베키스탄이 세번째예요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도 한번 나왔어요. 어떤 분께서는 저기서 작년에. 나보고 인도네시아에서 왔나 <웃음> 인도네시아? <웃음> 어 인도네시아에서 왔다고 여기 타브샤누? 타브샤누, 저 잠에서 그래, 그처럼.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한국사람이왜 여기 있어? 타브샤누에서 한국사람이 가 있어 저 보고 인도네시아 사람이냐고 한국사람어요 아무카르쉬! 아무카르쉬! 아무카르쉬! 아무카르쉬에 어 이제 밥을 대면은 아 이라기 4대예요, 4대 전혀 소금도 없고 야, 기름도 꼭 전혀 가미가 되지 않고, 단지 물로만 해서 익힌 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터키 분들이 빵, 빵에다가 에크맥에다 드시는 것처럼 한국 분들은 밥이 에크맥이 되겠지요 아이, 밀국 안 쪘다면 맛있게도 먹네. 어디 갔노? 엄마도 소시지. 다 우와, 밀국. 엄마 밀국 맛있어요? 우리 손시스로 간다. 손씻으손씻 알랄라. 배제배제배제배제버두두두두제 버제. 두두두제 버제. 버제. 버제. 버제. 버제. 버 Inshallah. Uh. Uh.